야. 가게 안에 뽀뽀 가야지. 뽀뽀 어, 끝맛 나도 <웃음> 오빠 안녕. 어디 가? 야. 리 가. 돈 벌러 와. 돈 많이 벌어 와, 리야. 어, 팀 많이 받아. <웃음> 그 아이디 카드? 어. 지금 이제 10시 반 정도 됐는데 이제 리가 출근했어요 그럼 이제 저희 하루도 이제 시작됩니다 <웃음> 일단은 지금 집에 가서 음밥 먹고 그다음에 오늘, 오늘 영상 편집할 거 준비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가 사는 집인데요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이제 브이로그 만들어 보려고요 일단은 네가 출근을 하면은 집 청소랑 아침 먹을 준비부터 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빨리 고 이렇게 청소가 끝났으면 은 쓰레기를 대충 버리고 갑니다 베트남은 아직 분리수거를 안해서 쓰레기 버리는게 한국보다는 편해요 고양이가 나왔다 얘는 영따에요 연다 고양이랑 한 30분 정도 놀아주면 돼요. 3달 정도 지났나? <목소리> 얘기해. 마무리됐으면... 이렇게 청소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됐으면 사람들이 궁금해할까? 밥? 우, 계란, 참치, 김, 채소. 이게 안남미인데, 식감이 우리나라 사이즈랑 비슷한 것같아 그리고 베트남에 있어도, 이런 이제, 김? 한국 제로가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나중에, 맛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한국식 아니에요 밥을 다 먹었으면 설거지라고 오늘의 영상 편집할 거를 틀입니다커피를마십시요 이런 핀에다가 저피를 만들어 먹어요 아, 집에 우유가 다 떨어져서 의사로 잠깐 마트 좀 갔다 오려고요 아, 이게 베트남 겨울 날씨예요 <웃음> 여기 보면은 지금 반팔 입고 있잖아요 <웃음> 약간 몇시간 떨어져있어도 여자친구한테 영상통화가 옵니다 베트남에서는 영상통화가 되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할때나 동생이나 전화할때 항상 영상통화를 합니다 그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는것 같더라고요 어머님도 우리 어머니도 페이스북으로 전화를 하시던데 아무튼 아, 이제 빈마트 도착했으니까 안에가서 모두 사고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돈으로 약 5,000원 정도거든요 10만동 이걸 얼마큼 썼는지 보여드릴게요 엄청 많이 샀죠? 5,000원을 다 못썼어요 <웃음> 여러분 이게 3,500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양이 많은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3,500원 때샀다고 했잖아요 3,500원 치면 은 얼마큼인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가 2만 1 0 0 0 원. 이거는 만동 네, 이거는 한개당 오천동 ,000동, 유충동인데요 제가 사러 가려고 했던 건 이것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핀커피 만들었거든요 네, 여기 이제 딱 이렇게 커피 한 잔이 나오네 음 아무튼 여러분 우유 4개랑 우유 <웃음> 4개랑 <웃음> 이렇게가 3 5 0 0원이 3,500원. 아,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웃음> 좀 바쁘게 움직이느라 이것저것 못했는데, 여기 이제 여자친구 화장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제가 작업하는 컴퓨터 모니터 여기서 베트남에 샀어요. 그리고 이제 키보드 베트남에서 사니까 주더라고요. 겨울의 날씨가 25도. 따로 이게 뭐 난방 같은 게 없어요. 25도고. 그리고 습도는 70, 75. 그리고... 예, 이게 그 이번에 만들 영상인데 여러분 영상 좀 많이 봐주세요 우리 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리가 춤추는 건데 이렇게 여기서 이제 몇 시간씩 영상 편집을 하는 거예요 <웃음> 한국에서 인감을 따와서 베트남에살수 있어요 네, 약간 디지털 로마드라고 하죠 사실 큰돈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지금 버는 돈으로 여기 지내고 있는거예요 여자친구 얼굴을 맨날 보면서 영상을 편집하니까 너무 좋아요 오 오늘 구독자 700명 돌파했어요 이렇게 오늘 그 업로드할 영상이 거의 다 완료가 됐어요. 인코딩 중이고, 어 12월 10일 오늘 베트남 결승전 이 있는 날이에요. 축구 결승전. 아, 요즘 베트남 축구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후에는 축구 결승전 아마 라이브 스트리밍 또는 그 영상 준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 인코딩 하는 동안에 빨래들로 가야 돼. 아,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오늘 한 겨울인데도 에어컨 켰어요 에어컨 온도가 22도 <웃음> 여자친구 피해요 피 <웃음> 빨래를 정리한 동안 어, 인코딩이 끝났어요 인코딩이 끝나서 이 파일을 어, 유튜브에 올리면 오늘의 올라갈 영상은 끝이 납니다 후 그리고 썸네일까지 다 완성을 했으니까 오늘 올릴 영상은 BTS 그 팝업스토어 가는건데 재밌을려나 모르겠네요 반응이 별로 안좋으면 다른 것도 하면 되니까 유튜브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독자가 한 300명, 200명 정도였는데 이제 한 700명 정도 돼서 한 다음 달 정도면은 1,000명 넘지 않을까 싶어요. 업로드를 했고 오늘 오늘 이제 축구 결승전이 있는데 라이브 스트리밍 준비를 좀 해야 돼서 이것저것 배터리랑 준비를 했고.